볶음면에다가 <웃음> 뭐 먹을 거야? 깡강정 <웃음> 오늘 맑다 되게신넌 시장 t 세신 s 시장 이거. 우리 단골집 <웃음> 어 가리떡 있다 네줄에 2천 원이요 4줄만 주세요 네. <웃음> 선생님 뭐커나만 주세요? 도토리묵 불꽃 닭강정 중? 국강정 순한 맛으로? 뭐야? 그게 뭐야 난리래? 신라면 볶음면이 난리지! 면과 스프가 들어있네? 스레이크 띠니 유! 조미 유! 이거 어떻게 썰어서 넣었어? 썰어서 넣었어? 찐이야. 이거 찐이래. 어이래 우와. 우와, 다 <목소리> 음 새콤달콤서한 냄새 맛있어 음 맛있겠다 냄새는 신라면에 그냥 물 없는 냄새인데 오, 치즈도 올려줄지 어 치즈야 치즈. 빨리 부러 부러 조심해 안 튀게 조심해 주는 라이베트 따뜻하니까 먹자. 맛있게 먹자. 음, 신라면이랑 좀 달라. 음, 신라면 수프 맛. 맛만... 하지만 좀더 감칠맛이 더해진 안짠 음. 그런 느낌. 음, 음. 어, 맛있는데? 맛있어. 뭐? 뭔가... 심에 다친단다. 중독성이 있다. 음. 맛있 짠다. 이거 먹고 디저트 먹을 거란다. <웃음> 뭐 하고 잡빠진 거야? 근데 알코올 프리 근데 취해. 시에 시에 그건 안할 거니? 아, 할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새끼 진짜 확욕 나오네. 샹욕 나오네, 진짜. 일어나. 아! 아! 어?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에이! 이게 뭐냐. 지난주 매나미 조조에 갔다가 제가 1등을 해가지고 탄 어. 제품입니다. 1등 상품입니다. 이거 1, 1등 상품이고미오야 이게? 이거는 5등 상품. 내 네, 6등도 좋아. 6등 제일 꼬락하지만 6등도 좋아. 아니 무엇이냐. 모자야? 패션 모자. 응. <웃음> 그다음에 5 등인데요. 어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일러스트가 이렇게 뿅뿅뿅뿅뿅. 자 봅시다. 이게 어. 전기 코드를 꽂는 건가? 이거 일본식이다. 번역을 해봐야지. 자꾸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는데. 아이스크림 맥. 들리세요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버튼이 이렇게 있고 이거 약간 일본 거니까 몇몇 볼트니? 몇만 볼트? 이런 것도 들어있어.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어주는 건가 봐, 아이스크림 되게 여기에 얼음이 있었잖아. 이거 얘를 얼려야 되는 거야? 아니 코드를 꽂 오줌 얘가 시원해져. 거기다 거기도... 이제 액체를 넣어? 그렇지. 오케이, 조금 마떼보다 사이야. 오, 실례. 카어 오, 마, 또. 뭐. 어떤 아이스크림 먹고 싶냐면. 내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맛으로 가는 게. 예요 누구 맘대로? 쎈니파 맘대로. 초코에몽 아이스크림? 야, 아이스크림에 뭘 찍어 먹으면 맛있을까? 웨 하스, 초코? 나 이거 먹을래. 아니. 가. 눈에. 엔쇠. 엠무두. 이 조리 용기를 1두 시간 냉동을 해 넣으면 이거 온다는 거야. 그럼 얼, 얼어서 얘를 저으라는 거지. 그 이거 또 오늘 못 찍은 거 아니야? 망했네. 내일 해야지. 천상 아, 아, 아. 천상지야?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얼려 왔어요. 일단은. <웃음> 자. 그것도 아야 뭐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지가 알아서 꺼진 거지 지금 어, 물인 물이... 아저씨야 아, 좀 모서리, 모서리 쪽 봐봐 아니 모서리가 문제가 아니지 오야 이거 안 되는데 이제? 고장 났어! 오 이거 완전 쌩 얼었어 야 이거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놔도 얼어 <웃음> 안돼 <웃음> 무슨 시취 에이션이야 아 내가 돌리면은 아이스크림이 되려나? 어차피 돌... 올리는 건데? 이게 무슨 자동이야 수동이지. 음... 우와! 됐어! 음. 음. 타르페 프라푸치노 느낌이네. 그치? 음. 짠! 안 되는데 뭘 자꾸 씌워봐. 잡숴봐 빨리. 아 음. 녹았어. 그냥 우유야. 그냥 초코에만 얼린 맛이지 뭐. 음! 근데 오또 근데야 슬러시처럼 <웃음> 되니까 좋네. 아 어떡해 망했어. 뭐 어떡해 망한 대로 올려야지 뭐. 안녕 너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웃음> 여러분, 제가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추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가래떡 추러스. 떡을 잘라줘야 해요. 난 떡을 썰 테니 너는 뭐라 그랬지? 석봉이 엄마가. 반띵이줍니다손 조심하시고 여러분.를 꼬래요. 꼬아줘? 꼬아주면 된답니다. 떡이 딱딱해서 그런지 이게 꼬아지지가 않고 자꾸 풀려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꼬아서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무슨 튀겨집니다. 뭔들안 맛있겠니? 떡 튀겨. 네. 구웠습니다. 시나몬 파우더를 한 수저 그리고 설탕 세번나세 번만 할래. 추로스 좋아하세요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면 추로스 맛집 있어요 여러분. 에버랜드는 추로스 먹으러 간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추로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 이거 휘핑 크림. 짠! 맛있는 간식 드세요 여러분. 아 두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안 달아요. 이게 고소하고 크리스피한데 안에는 쫄깃한 그런 느낌? 음. 음아 일단 이 휘핑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우유 맛 엄청 많이 나는 휘핑크림이거든요. 한번 질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제 시식 차례. 음음 맛있다. 엄좀 바삭하네, 떡이. 영양 간식이네. 영양은 없어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인스타로 신우 작가님의 피규어를 대물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에잉? 뭐지? 피규어를 사는데 옷도 주셨어? 우와 엄청 예쁘다. 으쨍다 근데 반팔이라서 맞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안 맞네. 아안 맞네 안 맞네. 절대 안 맞네. 아 너무 귀여운데 이것봐 곰탱아리가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택도 너무 예뻐. 이 오프 화이트 느낌이네. 약간 이런 택. <웃음> 까뚝까 까뚝 씨. 아 귀여워! 이렇게 멜팅. 뭐 이렇게 한 마리가 있어요 더. 안에. 투명으로. 아까 씨장.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풀박스는 키드트 빈니 영상이 있어요. <웃음> 팬님 영상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팬님한테 선물로 생일선물로 받았던 요 아이들입니다 네. 너무 찰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오 귀여워 성수동에 팝업이 열려서 다녀왔단다 롯데월드의 마스코트 로티스 아파트먼트가 프로젝트 렌트6호점에 생겼단다 로티는 퇴근하고 집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컨셉으로 집에서 맥주도 마시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상을 오, 담고 귀여워. 있단다 인증샷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들려서 구경해보래 그래. 그 제발 제발 1, 하나 둘셋 둘, 2등! 어머! 2등. 저 오징이... 쿠키까지 끝까지 아, 빠졌서감사하다다음에또 아, 보자구!